승리하신 전진창군 아버지 감사도 감사드립 오늘 텍사스주 젤로 애록자들이 많이 있는 또 역사가 깊은 텍사스주에 몇백년 전에 미국을 들어오기 전에 텍사스주는 멕시코 한 부분이었지만 그독립운동 통하면서 종종을 종부 시스템 빠져나는 나가는 역사 가운데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유대 기독교 문화 문명권을 보호하는 그러한 애국자와 함께 텍사스주를 건설했어요. 아버지 이 텍사스주가 생기면서 미국의 보수 중의 보수 아, 텍사스. 주로 알려진 저희는 그러한 특별한 주가 됐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은 크신 축복을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레브리로프러닝브치 캠프장에서 이제 호트훗 제일 로 미군, 많이 미군들이 훈련하는 아버지 이 호트훗에서 아버지 이 작은 성지를 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특별히 미군들이 또 경찰들이 자기의 맹세를 지키면서 미국 헌법, 유대기독교 헌법과 인권 권리를 지키는 그런 맹세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미군, 미 경찰 되시도록 인도하여 출신이 없어서 지금은 미국의 놀라운 혼란 가운데 강탈자, 바이든 아주 불법적인 행위로서 또 미국의 마지막 선총기선이로 빼앗아 갈라고 하는 이러한 위험한 아버지 시기에 저희들이 이 미크로코스모스로서 이성지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모든 새로운 훈련 받고 있는 미군들과 젊은 사람들도 어, 모두그 헌법을 지키는 맹세를 지키면서 어떠한 불법 가짜 대통령의 명령 따르지 않고 미국 시민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미군 미경찰 대시도 인도하여 출시 없어서 아버지 그들이 애국자들과 함께 전쟁을 원하지 않고 또 그들이 총싸움도 원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라 아버지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시기에 아버지 중앙정부 또 루교육 짐승이 지금 미국에서 많은 풍기난사상을 만들고 또 특별히 에아시보 철창을 배에서 가려고 하는 이러한 스토리와 내리티브를 만들,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신 보호권과 아버지께서 이 미크로코스모스를 사용하시고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허락을 축복을 하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6년, 아 이제는 7, 8년 동안에 펜실베니아에서 정성 드리는 그러한 소생기 아, 7년 노정을 아버지 승리적으로 맞이하시고 또 3대 왕권과 함께 또 참부모님을 찾아주시고 참부모님의 완성기 단계로 또사회길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하라 하신 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이666 짐승의 본질과 아, 성격 또 확실히 정체성 확실히 뭔지 몰라 싸우니 그 마지막 순간에 부정부패의 디프스테이트 워싱닛의 모든 범죄인들을 잡아가지 못해서 아버지 하느님 이제는 이 위험이 이제 미국 시민들, 시민들한테 떨어지고 있습옵니다 아버지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도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세워주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어, 적의 정체성을 이해하시고 깨닫게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또 용감한 장군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신 사랑으로 전 세계 식구들이 정성 들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재당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성을 세워 사오니, 세워 사오니. 미크로 코스모스는 마크로 코스모스 인도하는 또 이끌어가는 그러한 섬리적 책임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손발로 저희들을 이용하시고, 저희들의 정성이 부족하고 저희들의 내용들이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느님의 그신 초자연적인 성령의 길과 역사로 아버지 이곳 텍사스 주와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그러한 강한 삼각 형으로 미국 보호할 수 있는 중심 토지 도지 또 중심 주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사막으로 불러 셨 사오니 이 사막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와 정성과 눈물과 목소리들이 하늘로 하늘을 뚫고 아버지의 심정 세계와 아버지의 성령 세계를 아버지 체험하고 또뿐만 아니라 미군들과미 경찰을 재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군, 미 경찰이 자리,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 미국 시민들과 세계인들을 보호하면서 마지막 나라 미국의 소유권과 미국의 유대 기독교 헌법을 죽이면은 그러면 전 세계 의 어두운 무서운 위험한 빨갱이 공산주의 사탄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치, 사탄주의가 전세계에 덮을 수 있는 그러한 비참한 역사 될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거신 역사로 미국에 있는 모든 애국들과 기독교 문명권에 있는 모든 시민들을 깨워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면서 미국의 이 마지막 일선을 보호하여 세계를 다시 글로벌이지만이라 천일국 헌법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될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크신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이 트럼프 대통령 아들들로 만나게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정이 아버지의 3대 왕권과 가이와 아벨과 우리 고미디와 연결되면서 이번에 철창축제에도 많은 애국자들이 오고 싸우오니그 지도자들이 아버지의 성령 역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또도널드 트럼프 주니아와 에릭 트럼프 아들들이 철창축제에 올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면은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피와 땀과눈물 사부할 일단 원상의 노정을 통하면서 저희들이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의 혈통의 구원을 받으면서 이모 뭐 많은 종족 왕권들이 나라들 되어 아버지의 3대 왕권을 모시고 또 가인와 아벨과 함께 사탄 세계와 사탄의 세력들을 쌓아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종족 왕과 왕비들과 가정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불길로 아버지 이들을 이들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불로 태워버리시고 또 새롭게 재생하여 나라들과 또 특별히 미국 어 나라와 미군 미경찰이 헌법을 지키면서 미국이 다시 시작점이 되어 미국이 다시 세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요아버지 안에 세워주시기 <놀람> 간절히 완전히 빌고 구원오면서 여기 있는 모든 미크로코스모스에 있는 식구들 마음들과 종족 왕권들의 혈통들을 3대 왕관과 함께 하나로 또 가위마블과 함께 하나로 뭉쳐서 아버지께 그신큰 감사와 그신, 그신, 그신, 그신, 그신 영광과 큰 찬양을 올려올 때에 감사 또 감사 드리 옵 나이다. 아버지 께서 93년동 안에 이렇게 미국 위 에서 또 세계 위 에서 정성 들리 시고, 또이 제는 저희 들이 아버 지의 후 손들 로서 아버 지의 사 명과 아버지 바라 시 원하 시는 천일 국 하나 님의 왕 국을 건설하는 책임 을, 아버지 있는 천이국 백성들이라 저희들을 다시 한번 아, 부족한 부분들을 어, 사, 어, 태워주시고 또 그런 새로운 아버지 내용들로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각각 심정 세계와 감정 지적의 모든 내용들을 주관하셔서 아버지 이곳 텍사스 호트후드에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사막 자연 가운데 저희들이 이 작은 정성과 기도를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릴 때에 모두가 당신의 성령의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미국과 세계 위에서 애국, 애국자들을, 애국자들의 애국 싸움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용감한 용사들과 무사들로 아버지 길러주시옵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감사 또 감사를 올리면서 축복중심 가정 3대 왕권과 모든 종족 왕권들과 함께 한마음을 모아서 보고아려범을나이다 아, 아주 아 아주, 아, 아주, 아, 아주.